안녕하세요, 하스펀입니다. 하스펀은 여러분들의 제보를 통해 더욱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 하스스톤의 재밌는 영상이 있다면 주미디어 네이버닷컴으로 제보해주세요. 그럼 이번 하스펀도 재밌게 봐주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육대미지마. 아니 도발이. 원래 가 나와서 일일이 나왔다고요. 능력을 아, 읽어보세요. 이 하수인은 피해를 받은 거. 아, 친구가 아, 그거라고요. 제발 아, 능력을 아. 읽어보고 얘기하세요. 군역하니까 뭐냐고 개 같은 놈아, 야, 야 쓰레기인가 이제. 이제... 이거? 이거 손톱? 오소? 오지? 아 진짜 불안 있는 거 봤나? 아니 어떻게 저렇게 죽은 거야? 아니 뭐야? 아 사이코 아니야? <웃음> 황구는 못참지 아, 그렇고 말고 준내 터트려. 오케이, 60% 히드라가 있을 것 같더라고. 내가 왠지 느낌상 그래가지고 맥스나를 뒤로 후방 배치했지. 응, 준내 터트려. 자, 황금앵무 부활하시고요. 뚜쉬, 뚜쉬, 뚜두쉬! 뜨시~뜨시~ 자~ 앵무 간다~ 뜨시~ 뜨시~ 뜨시~ 뜨시~ 아~ 뭐야? 내가 전나분데제따보가는거 보니까... 어~ 무슨 거? 오케이~ 네가 운이 좋았다~ 빨투의이가요 아~ 고트포~ 고트포~ 고트포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본다~ 아~ 나만 맨날 이래 남들은 보면은 맨날 막 잘만 뽑던데~ 저는 상남자니까 굴 없이 갈게요 다레벨 기계 상대로는 아굴 어디갔어 잘 싸웠다 잘 싸웠는데 상당히 상당히 잘 싸웠는데 상... 구울 필요없어 구 필요없어 아니 필요없어 아이 누가 아하... 누가... 누가 구울 따위를 쓰냐 하남자들이나 쓰는거지 호는 아, 아니야 아이씨 아, 아, 아. 진짜... 아흉악체 두개 나왔어 저 실력 개같은거 아하... 음, 아, 정신같은 1년 때문에 진짜 몰라서... <웃음> 잘싸우 졸라 잘 싸우는데, 잠깐만... 야, 말도 안 되게 잘 싸워. 허리 어... 야, 너무 잘싸우데 야, 이거 오른쪽 치매 이긴다. 아 어, 잠깐만 잠깐만 이러고 와 미쳤어 미쳤어 <웃음> 너무 잘 싸워 진짜 놀라 잘 싸웠어 말도 안돼 말도 안돼 진짜 미친 듯이 잘 싸웠어 빨리 하고 싶어 나도 빨리 하고 싶어 그만해 나도 빨리 하고 싶은 사람이야. 하고만 코트 좀 해봐라. <웃음> 할만한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아, 뒤지는 거 1초래네. 아, 진짜로. 아, 난 대전에서 눈이 좋은데 전장은 운이 없어. 아, 진짜 다. 아, 어? 와, 멋있? 뭐야? 야, 욕심 너무 엮겨운데 이거? 오야. 오이. 다음엔 지겠다. 다음엔 지지. 하지만 다른 어, 애가 죽여 주겠지, 얘를. 어? 야 지는거 아냐? 아 잠깐만 뭐, 싸움 쟤같 소리야 야 패배 확률이 4%인데 뭔 아니 싸움이 개같은데? <웃음> 어? <웃음> 아야 보면 모르냐? 야 이거 보면 몰라 너? 아 모르네? 이게 왜 죽어 미친놈아 <웃음> 죽음 0.1%인데 아이 뭐야 아 0.1% 로 밀러 이게 왜 죽어 아니 딱 보면 알잖아 중간에 개못싸움 아니 이게 어. 게임이냐고 쓰레기 아니, 게임 아니야 이거 진짜 0.2%인데 이띠었 <웃음> 아니 아니 뭐 자꾸 미안 아니 뭐 미안 아니 미안하실 거없죠 아니 아이지 알겠습니다 어 됐다 뒷살려서 다행이다 아니 뭐 미안하실 거 까지야 뭐 괜찮나요? 오 이런? 잠깐만 잠깐만 너 뭐니? 저기요? 어? 저기요? 거기요? 야. 블리자드. 블리자드야? 블리자드야? 너 어떻게 나한테 이래? 처음에 산발했어요. 처음에 산발하고. 내가 바빠진다 했지 전이